이거는 이제 스티어링 댐퍼고요. 네. 이제 스티어링 댐퍼가 하는 역할은 주행 중에 핸들링에 대한 부분의 저항감에 네. 대한 조절을 해서 고속 주행 시에 핸들이 이제 움직여서 불안하다던가, 음. 시내 주행에서 움직임에 있어서 핸들의 저항감이 너무 많아서 핸들을 돌리거나 사하이에 진행할 때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해소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스티어링 댐퍼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이 스티어링 댐퍼는 예전에 이제 1세대 스티어링 댐퍼랑 다르게 2세대 스티어링 댐퍼예요 보시면은 예전에 음. 있던 제품들은 여기가 이제 스티커로 붙어 있었고, 이거는 가인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고요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조절 노브이고, 음. 이제 조절 단계는 한 안에 있는 나사 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1에서 22단계 정도. 네. 지금 얘를 다 조인 상태로 검세를 여기 움직여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단단한느을 네. 느끼실 오, 수 있으실 거예요. 엄청 빡박하네요 네, 완전히 다 풀게 되면 네. 다시 해보시면 많이 들어온 네. 상태로 되는데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어링 댐퍼의 원래 역할은 이제 핸들에서 진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한 걸 이제 이 안에서 오일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파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끈적 진동이 상쇄될 수 있도록 음. 핸들 역시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라 하는 건 주파수의 영향이기 때문에 네. 그 주파수의 영향을 줄여줄 수 있게 가는 음. 방식이고 올린즈는 스티어링 댐퍼 램프, 뿐만이 아니라 올린즈의 제품들은 다댐핑 설정은 다 잠궈 놓은 상태에서부터 세팅이 돼요. 야이 네. 상태에서 스티어링 댐퍼들은 보통 10단계, 음. 10클릭이 풀려야 됩니다 음. 그게 이제 초기 세팅인 상황이죠. 네, 10개를 풀었고, 요게 이제 움직여보시면, 요런 네. 식으로. 초기에 권장되는 사양인 음. 거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시내 주행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조금 더 풀어서, 그리고 교회로, 오늘은 교회 주행을 나가서 조금 더 속도가 있는 주행을 감을 하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이거나, 네. 본인의 이제 핸들의 느낌에 따라가지고 음.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너스 매뉴얼이고요각 네. 제품마다 영문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객이 이제 요청에 따라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한글로 된 네. 버전을 만나보실 수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싸그를 측정하라 그러는 페이지예요 네, 보시면 제일 처음 제야되는 이제 제로그라비티 영지. 네.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바이크를 들어서 네. 서스펜션이나 아니, 아니, 뭐 포크나 리어 서스펜션이 다 늘어져 있는 상태 네. 그 상태에서의 엑셀과 수직, 이제 수직되는 수직 부분에 포인트를 하나 잡으셔서 이 거리, 이를 R1이라고 그러고요 프론트는 이제 포크 윗부분이랑 네. 버튼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셔서 그 부분이 F1,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론트 쪽에 첫 번째 거, 리어 쪽에 첫 번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R2와 F2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주행 요청사항이나 아니면 은 트랙에서의 어떤 라이더에 따른 어떤 가벼운 스프링에 이니셜을 많이 걸어서 타는 주행 스타일이 있고요 조금은 강한 스프링에 이니셜을 빼서 네. 타는 타입이 있어요 음. 그럴 때 그걸 측정하려고 이제 재는 거고요 R2는 네. 저희는 이거를 제외하고 R1에서 R3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R1에서 R3를 뺀 거리 F1에서 F3를 뺀 거리가 여기 이제 라이더 탑승 네.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에는 25mm에서 40mm 음. 그 안에 들어오는 범주 내에서 이제 싸그를 맞춰 달라는 얘기고요 고그 밑에 있는 프론트 같은 경우에 35에서 50mm 네. 그 안에 들어오는 범주 내에서 이제 싸그를 맞춰 달라는 얘기고요 주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최소 200km, 거리로 200km 정도는 아무 세팅 없이 주행을 하시면서 저희 제품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일단 한 200km 정도는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요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시내 주행을 하는데 아, 조금 단단한 것 같은데 시내 주행은 이거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 없이 타고 싶은데 네. 라든지 그런 것들로 일단은 큰 틀을 잡아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또 세팅을 도와드려요 네. 예.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과 어떤 완성이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고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가는데 음.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c a t i o 서 of the communication of the c o m m u n i c 이 t i o n of the communication of the c o 보통 이제 출퇴근으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바이크가 딱딱하다 그러세요. 네. 몸이 아직 들 풀렸거든요. 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퇴근할 때는 와, 아침에 딱딱했는데 집에 갈땐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기준으로 세팅을 바꾸시면 기분 좋게 투어 갈 때는 아니면 컨디션이 많이 좋을 때좀 무르다는 얘기들을 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컨디션에 따른 세팅이 제 본인들이 직접 찾기가 좋은 게 보통 전반적인 주행감 승차감은 리어샥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리어샥에 있는 컴프리션 리바운드 어더스터만 가지고도 아침에 몸이 좀 피곤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조금 부드러운 세팅으로 바꿔서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는 조금 다시 원위치 시킨다든지 하면서 나만의 세팅을 찾아 나가실 수 있어요 서스펜션의 세팅법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이제 바이크를 이해한데도 그리고 이제 평상시 주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예요. 네한 네.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지금 세트로 장착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타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다른 바이크가 된것 같은 느낌 될것 같은데. <웃음>